스타디엠 주세요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웰빙 월드를 어, 위해서 준비한 음료가 지금 저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청포도부터 갈게요 음. 진짜 포도맛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맛있죠? 그냥 음료수 같아요 텃트밥 <놀람> 맛도 없고 아, 먹는 느낌 없습니다 텃트밥 맛이 없습니다 운동 좀 좋아하십니까? 5년차예요 아 5년차? 음, 선수로도 이제 뛰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고 아 선수세요? 네 한잔 <놀람> 더. 음... 떼기맛도 있나요? 떼기맛 is right here 어때요? 요구르트에 애기맛 한 맛? 이거는 이제 클리어웨이가 아니고 원래, 원래 먹었던 그 텁텁한 맛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가 더 좋아요?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거는 청포도 맛? 청포도 맛? 네. 아니 비키니 심사가 뭐에요 기준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전형적으로 비율을 많이 봐요 아 비율 어, 누가 봐도 어, 저 사람은 비키니야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다이어트 강도 응, 그리고 둥근 <웃음> 둥근? 네힙 많이 보죠 근데도 막 이렇게 근육이 막 있으시던데 어 그럼요 그게 다이어트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어, 머슬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강도가 너무 세면 안 돼요 많으면 안 돼요 크면 안돼요 남자는 비키니 종도 없습니까? 운동하시는 여성분은 남성이 어디 좋아나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막 어깨 크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좀 이제 좀 아시잖아요 비율을 보시나? 가, 다이어트 강도를 보세요? <웃음> 제일 많이 보는 건 둥근이에요 바지 핏은 당연한 거고 엉덩이가 받쳐주면 상체가 당연히 이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웃음> 뭐 목표 있으십니까? 계속 하고 싶은 게 이제 코치 일, 아 코칭하는 거 친구 장성엽이라는 친구 있는데 네. 걔 이번 올라 그거 대고서 PTV를 더 계속 올리더라고요 <웃음> 딸, 딸 때마다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증명된 어. 거니까 저 주황색은 뭐죠? 이건 만다린이라고 해서 감귤입니다 아! 오! 어, 완전 좋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네.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진짜 베스트 아 이게 베스트에요? 네 아, 근데 텁텁함 없고 이런 거는 청포도 같은 거 같아요. 청포도가 네, 제일 좋아 청포도가 제일 좋은데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굉장히 미니시다 키 엄청 크시고 네 미남 여기가 메뉴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색이 좀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음. 물탄 감귤 주스 아 물탄 감귤 주스 맞아요 그 우리 구독자 분들 대배, 대부분은 다 남성분이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키에 얼굴이에요? 남자를 볼때 남자 볼때 저는 키요 제가 커갖고 예. <웃음> 원빈의 오피셜 키가 아마 더 작으실 거예요 그렇죠 원빈 근데 아니, 188의 저다. 누구 오릅니까? 아 188에 저다 누굴 입니까 아저198 정도 됩니다 저는 198아 진짜 아니, 얼굴을 그렇게 안 봐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와우! 그럼 연예인 중에는 면 어떤 분이 이상형이에요. 박서준 같은 스타일. 불안해, 불안쳤네. 어, 박서준 씨가 175입니다. 198이에요. 누구 만나요? 저보다 음... 크잖아요. 175라도. <웃음> <웃음> 저보다. 165 박서준.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 165는 못못 만나요. 아, 박서준이라도. 그래도... 근데 요즘은 거의 막몸 좋고 <웃음> 좀키 크고 이런 음... 피지컬을 좀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색은 아, 다잘 뽑았다. 음. 맛있어 보이네. 메로나 색깔이네. 음. 메로나 녹음맛? 맞죠. 메로나 녹음맛이야. 이거 남자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많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예, 예. 그거랑 메로나 한번 그 이렇게 빨아본 사람은 다 알아. 아,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서 탁 눈에 꽂히는 게 있으세요? 핑크색 톤 통...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음 어떠십니까? 어? 편의점에서 네. 파는 그 외국 음료수? <웃음> 아 그러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맛 어디서 많이 뵀어요? 네 장성엽이 채널에 좀 나오셨죠? 맞습니다 오 운동을 같이 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아네 운동을 좀 종사하시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안양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언, 언제 운동 시작하셨어요? 어.. 스무 살때 성엽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직업으로 그럼 뭐 대회도 막 뛰어보시고 하셨어요? 대회는 내년에, 음, 내년에. 준비해 보려고. 설현비가 도와준다고 하던 거예요? 아 따로 말씀은 아직 안. 아, 안 아직 아예 몰라요. 네. 오. 잘 도와줘라. 이거. <웃음> 디시전에. 맛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저 메론 맛이 또 맛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웃음> 아 보셨어요? 네. 드셔보세요. 음, 감사합니다. 음. 진짜 메로나 녹임맛 나네요. 여기는 어제 메로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하아, 비비빅. 비비빅은 비비빅구나. 나가. 알고 <웃음> 반갑습니다. 오오오랜만이죠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오얼. 2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뭐라도 음료로 하나 드릴게요 여기. 청포도.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음. 색깔 괜찮죠? 네. 응? 응? 응? 청포도 주스? 네, 청포도 주스 맞아요. 음. 오랜만이다. 뭐,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요새는 연기하면서 아? 뭐 촬영, 미술, 뭐 광고, 모델 일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 아, 진짜 오랜만인데, 일단 짠한번 하시죠. 어. 아, 맛있다. 내년은 목표 있어요? 내년 목표요? 음... 내년은 연애 뭐? 연애? 아, 연애? 진짜 연애하고 싶어서? 나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은뭐한잔더 뭐더 드세요 뭐, 뭐, 뭐 드실래요? 뭐,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리치야 이거 아까, 아까 오셨던 손님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 그 음료 알아요? 따까따까따 소리 들리는 거나 그, 아... 그거 마시래요 아 음. 오케이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착하고 다정한 남자. 아 착하고 다정한 남자. 말 예쁘게 하고.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셔 보이네요. <웃음> 네. 밖에 춥습니다. 네. 왜꼭 챙기십시오. 네. <웃음>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아 말을 네. 예를 예를 들면 뭐가 뭐가 이렇게 뭐 있어요 있어요? 음, 그런 경험이? 말, 왜 이렇게 예뻐? 아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웃음> 왜 이렇게 예뻐? <웃음> 아닌가 봐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어, 그러면 호칭은 어떤 호칭을 막 듣고 싶어요? 애기나 아 진짜? 공주나아 <웃음> 저도 여자친구한테 아가라 그러거든요 저도 막 이제 아가 우리 토끼 <웃음> 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얼굴 키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박서준 배우 아 박서준 이게 이 나오네 169의 박서준 169면 나쁘지 않아? 88에 나아 169에 박서준 <웃음> 자 그러면은 일단 내년은 연애를 하고 싶고 어 진짜 만약에 영상 보고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웃음> 어, 근데 진짜 잘 되시길 바라고 좋은 남자 만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어필 또한 미래 남자친구한테 어필 한번 해주세요 인스타 예, DM 주세요 <웃음> 와우 솔직하다 <웃음> 저돌적이야 <웃음>